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 세상 네, 이몽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누구나가 좋아하는 꿈이죠. 음, 좋아하지만 마음 놓고 꿀 수도 없어요. 얘가 잘안 나온다. 그렇게 안 나온다. 내가 네, 요놈만 나오면 내가 복권 산다라고 벼르고 계신 분 많죠. 네 바로 돼지 꿈입니다. 돼지 꿈은요 대표적으로 길몽 중 하나인데요. 근데 반드시 돼지 꿈이 길몽일까요? 음 아니 아니 아니라오 돼지 꿈을 꿔도 재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네 어떤 꿈이 그러면 은 흉몽이고 어떤 꿈이 길몽인지 오늘 돼지 꿈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네, 길몽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다알 거예요. 대가 커다란 돼지들이 줄 서서 집으로 들어온다던가, 이럴 때는 완전히 어 복권 사야죠. 음, 뭐그 다음에 집에 있는 돼지가 새끼를 낳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길몽이에요. 자, 그럼 길몽은 우리가 눈에 띄니까 금방 알수 있어요. 어, 누가 들어도 그럼 길몽이야, 그렇죠? 음, 그럼 흉몽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고 하여 음 간밤에 돼지가 나왔죠 당근 이거는 길몽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곧 복권을 샀을까요? 아니 아니 복권을 사지 않고요 도박장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냅다 도박장에 가서 포도락을 했어요 자기는 다 자신 있었죠 왜요? 간밤에 돼지 꿈을 꿨으니까 믿는 구석이 있었죠 그러나 이 사람이 그날 돈을 땄을까요? 아니요. 갖고 간 돈을 몽창 잃었다고 합니다. 왜그 돈을 몽창 잃었을까요? 돼지 꿈을 꾸고서요? 혹시 그 돼지가 죽은 돼지가 아니었을까요? 음, 네. 바로 죽은 돼지였습니다. 네. 꿈속에서 돼지는 물론 소, 닭, 기타... 동물들이 죽어있는 것을 그것이 고기가 되겠거니 하고 집안으로 갖고 들어온다면은요 현실에서는 그게 재물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화근이 된답니다. 어, 그러면은 이게 어떤 화근일까요라고 하면은요 가볍게는 성가신이를 갖다가 대신한다거나 아니면 남의 부채를 갖다가 내가 대신 갖게 돼요. 음 그러니까 죽은 동물을 갖고 들어온다면은 매사에 조심해야겠죠? 그러면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뭐 5일 있다가 되는 건지 10일 있다가 되는 건지 알 길이 없어요. 음. 어떤 꿈은 바로 실현돼요. 일주일 안에. 아니면 어떤, 것, 어떤 꿈은 예지몽이기 때문에 2, 3년 혹은 수년도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러면은 수년이 걸려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사람? 뭐, 빚보증을 신다거나.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빚을 갖다가 대신 갖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죽은 고기를 갖다가 대신 내가 집안에다 끌어들였잖아요. 그걸 갖다가 혼자서는 처리하기가 힘든 거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일이 뭐 발전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끝나서 누군가가 해결하지 못한 일을 내가 갖고 들어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죽은 돼지를 집에 갖고 온다라면 벽에다 적어주세요. 보증 절대 안됨뭐 이런 거. 보증은 농뭐 no 이런 거. 나만 알아들 수 있게 비? 농 no! 이런 식으로. <웃음> 왜냐면 거기다 에 써붙여놓으면 다른 다사람들다알거 아니야. 암튼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질병이 되는 돼지꿈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 우리가 다 길목만 알지 흉목은 모르잖아? 코로나 시대에요. 질병이 되는, 어, 돼지 꿈은 어떤 걸까요? 네, 돼지를 갖다가요. 썰어서 삶아서 그 국물을 갖다가 마시는 것은 유행성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날고로 먹는다던가, 잘게 식어서 씹어 먹는다는 거는요, 내가, 음, 귀찮고 성가시는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돼지꿈을 꿨다고 무조건 복권을 산다, 안 산다? 아니에요. 복권이 되는, 돈이 되는 돼지꿈은요, 명료해요. 어,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들어온다라는 거지. 돼지가 진짜 무대기로 내 집안에 들어오는 거, 그땐 복권을 사야지. 그렇지만 방금 열관 이런 꿈들은. 음, 길몽이 아니라 오히려 흥몽이 되니까 내가 항상 그것을 갖다 생각하고 있지 않고 조심을 한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오늘 돼지꿈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